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직원 퇴사를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사장님들과 직원들이 좀더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베이비드 루소라는 분입니다. 이 저자가 쓴 이런 직장 살만 난다를 읽고 제가 느낀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어떻게 내가 기존 직원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부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어서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된 책입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더는 회사가 직원에게 기대하는 바와 직원이 회사에 기대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에게 이해를 시켜야 한다. 네이 부분이 이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약 5년 9개월 동안 직원 10명 이내에 작은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제가 진정으로 직원들이 회사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회사 매출을 유지하는데 급급해서 살아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제1법칙 직원들이 떠나는 이유 머무르는 이유 제2법칙 직원들 자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제3법칙 관리자가 아닌 리더 키우기 제4법칙 풍부하고 적절한 리소스를 제공하라 제 5법칙 기여를 받은 만큼 가치 있는 조직이 되어라 제 6법칙 노력에는 박수 기여에는 보상 제 7법칙 M&M 초콜릿의 마법 제 8법칙 서로 존중하는 직장을 만들어라 9법칙 위기를 이기는 것은 신뢰이다 10법칙 재미있는 직장을 만들어라 11법칙 직원의 비전 같이 사명에 일치하게 하라. 12법칙. 인적 자본을 이해하라. 13법칙. 직원들을 자원봉사로 대우하라. 14법칙. 기업문화를 이해하라. 15법칙. 변화를 이해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도록 대비시켜라. 제7법칙. 윤리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이해보상하라. 17법칙. 진실을 말하라. 그렇다면 이 책은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고요. 이 책은 직원 관리에 고민을 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회사의 사장님들은 직원 관리를 대신해 줄 관리 직원도 없을 수 있고 직원 관리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깨닫고 나서야 직원들과의 신뢰관계가 좋아질 것 같아서예요. 물론 직원관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제일 고민되는 부분이 직원관리, 회사 방지입니까요. 내 네, 동공의 지진을 일으킨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권한과 리소스가 여기 있네. 자, 이제 자네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바르게 처신하리라는 내 신뢰를 입증해보게. 저 사람이 나를 아이처럼 취급하니 나도 아이처럼 행동해야지. 제가 그랬습니다. 직원들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서 항상 지시할때부터 초등학생에게 하듯이 일의 순서를 제시해 주었어요. 1번 2번 이렇게 그리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항상 체크하고 그러면서도 직원들이 너무 당연한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질문할 때면 짜증을 좀 부렸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없게 일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네, 동공의 지진을 일으킨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각자가 중요한 존재이고, 새로운 변화를 창출하는 사람임을 매일같이 명확하게 주지시키는 회사에서 인력을 빼내올 수 있는 경쟁사는 거의 없다. 그렇습니다. 약 5년 9개월 동안 이 작은 회사에서 무려 12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1년에 2명꼴로 퇴사한 셈이죠. 당시에 제가 직원들에게 중요한 존재임을 매일같이 주지시켰다면 그렇게 퇴사율이 높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 동공에 지진을 일으킨 마지막 세 번째 문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리더를 원하지 지나치게 감독받는 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해라 제 가슴이 뜨끔합니다. 마치 저에게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퇴사했던 직원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 고치려 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믿고 그리고 잊고 있다가 직원이 깜빡하는 일로 실수를 하게 되면 어, 저도 다시 감독하고 체크하게 되더라고요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늘 꼭 해야할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예수2 어... 4에서 찾아보니까 책이 오래되어서 절판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중고서점 등에 검색하셔서 꼭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V 등볼 시간 조금 투자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어, 이책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열정에 불을 붙이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